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 및 대표 시위원의 진행을 맡은 중앙선관위 선거일거장 조규영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과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 입구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90분 선거안이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내 선거인, 부시군 선관이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하나의 부시군 선관위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로 구분됩니다. 사전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소 장비입니다. 첫 번째, 본인 확인기입니다. 두번째는 명부장말기입니다 세번째는 투표봉지 발급기입니다. 네번째는 이모선 통신장비입니다. 사전투표장비는 이 네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장비별 주요기능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개시전 투표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관리관은 오전 5시 투표사무원과 투표 사전투표참관인을 대상으로 투표관리 및 참관유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당당 후보자가 신고한 사전투표참관인과 함께 기표소 및 투표 함 내외의 이상리모를 확인합니다. 표현입니다. 어, 저기 앞가시면 저희가 어떻게 어하요왜 그러시는 거예요? 서가사에서다주가가나오 앞으로 나오아좀 앉아 주세요. 아 이거 정리 좀해 주세요. 안 그냥 아게 선거서시면나와니 밖으로 나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선도좀 앉아 주세요.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이송 및 보관의 용이성을 위하여 2014년도부터 행정식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 <목소리> 시간 동안 거치를 위해 받침대를 장착하여 투표소에 배치합니다. 투표 개시 후에 투표소를 방문한 선거인은 받침대가 장착된 투표함을 보기 때문에 행낭식 투표함을 가차 투표함이라고 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전, 투표함, 관내 사전 투표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함은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선거일 투표함과 똑같습니다. 일부에서 이 선거가방을 보여주면서 관내 사전투표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장관의 장관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뒤를 일회용 자물쇠로 봉쇄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투표관료관과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공인지를 자물쇠 위에 부착합니다. 특수 봉인지는 훼손시 특수 마크가 표시됩니다. 그럼 특수 봉인지를 떼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면 그 기능이 상실됨으로 추표함을 조작 바꿔치기 할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도 보내주십시오 이쪽보 보내주세요, 이쪽으로도 보내주세요. 이쪽으로도 보내주세요. <웃음> 질문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마쳤으므로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천발이거천보에라관하에 공안명부 시스템의 투표, 투표 현황 조회화면에서 투표 개시 전에 투표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고 투표 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투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발급하겠습니다. 본인 여부 확인을 마친 후통합명부 시스템에서 선거인을 조회하여 투표용지를 발급합니다. 수용지 발급 시 일련번호는 2차원 바코드로 표시되며,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도 함께 포함되어 총3한자리로 표시됩니다. 일련번호는 관내 관외구원 없이 구시군 선거인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 선거별,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선교용지에 있는 2차원 바코드를 이더기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 2차원 각도대에는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단일원회명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로 구성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2차원 각포도 리더기는 여러분의 휴대폰으로도 항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자의 투표 기록은 통합선거의 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사전투표자의 투표 사실은 선거의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의 명부에 투표공지 수령일 날에 사전투표 일자, 사전투표 태번, 사전투표수명이 기록되어 이중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은 투표공기를 수령 후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다음은 관외 선거인 의해 투표 공지를 발급하겠습니다. 안내 선거인은, 안내 선거인과 다른 점은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발급되고, 주사무원이 배송용 봉투에 주소라벨을 부착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교부합니다. <목소리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소를 아베네는 우체국 등기번호 관해 선거인의 집소지에 관한 선거인 주소, 해선용봉투 접수에 필요한 사전투표자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내용은 사전투표가 사전투표자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발견합니다. 1 5자례에는표 종료, 전면 종료, 투표 고명, 선관명부 등재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의 선관위의 등기번호는 우체국과관할 선관위가 함께 관리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국병물의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주와 해종용 봉투를 그리고 뭐 기표소에 기표, 네. 기 기표한, 네. 기표한 후회성용봉채에 네. 를 넣고 봉투를 봉합하여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이어서 투표 마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산수소 관리관은 참관님의 참관하에 참관님은 참관이 맞습니까? 뒤로 물러가세요. 관님의 참관하에 관외 투표 절차를 먼저 대함합니다. 네. 안의 표함을 대함하여 네. 회송용 공터수를 계산하고 우체국에 인계하고 우체국은 구식은 선관위의 등교편으로 관외해전 투표지, 즉, 해송용공투를 해송합니다. 해송용공투는우체국인계 후에 대법에 따라 선거 우편물로 우체국에서 취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송용공투에넣지 않은 투표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투표지를 별도 공지치에 넣어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하며 개표소에서 이를 별도 개표하고 그 결과를 해당위원회로 보내면 해당위원회에서 이를 합산하여 개표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투표함에서 다른위원회 지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전투표함을 공세 공인하겠습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주입구에 장벽핀을 꽂아 공세한 후 주입구 이외에 특수공인제를 부착한 후 정당 후보자들 참관인과 함께 서명합니다. 이때 투표 개시 전 투표함 앞뒤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의 상태를 확인하여 봉인지가 부순다는 경우 보완합니다. 또한 투표 참관인은 교대로 참관할 수하게할수 있고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므로 투표 개시 전 투표함 앞뒤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에 서명한 참관인과.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수입에 특수봉인제 서명한 참관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에 신청한 참관인과 경찰 동반하에 관할 부시군위원회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임계합니다부시군 선관인은 정당추천위원회 참여하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임계받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 투표모감 시각구 대표 참관인 참관하에 경비, 경비원차상과 함께 대표소로 이송합니다. 한편 등기우편으로 관할 선관위에 회송된 관외선거인 회성용소는 정당추천위에 참여하여 구식로 선관위에 설치된 국편투표함에 투입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구 관내 사전투표함과 함께 대표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표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